안녕하세요. 원샷맨입니다. 척! 오늘은 천연사이다와 꿀배 드링크를 마셔볼건데요. 천연사이다는 일화가 처음 출시한 것은 아니고 초정약수라는 회사에서 이미 70년대부터 천연사이다를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었는데 일화가그 회사를 인수했다고 합니다. 86년 아시안게임 이후로 같은 회사의 맥콜이 상당한 인기를 끌자 그 여세를 몰아 사이다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1987년도부터 초정리 광천수로 만들었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며 인지도를 높였다고 합니다. 이례적으로 충청권에서는 타 지역과는 상대적으로 어느정도 인지도가 있었으며 동일한 디자인의 탄산광천수도 제법 팔리는 편이었답니다. 천연사이다와 꿀베 드링크를 원샷 해 보겠습니다. 척!